이쪽 이렇게 조그만하게 통나무지처럼 생긴 것 있는데 이런데가 보통 그 도시 진입 때걷는 그런 이제 뭐, 저 빌리네. 기차 저 그겁니다 세제비 같은 기차예요. 저기 뭐, 저 기차가 자리를 건너갑니다.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다 바다예요. 바다 바다인데 뻘이예요, 같이, 같이 빼배못 타고 그냥 일반 배 타고 저랑 따로 나와서 식당으로 가든. It's r b l e 이 사타 안 가셔도 여기서 이 각자 자기 배려는 거 아니야 이게. 이, 이, 이. <웃음> 위기에요 <웃음> 아래 베네치아 시면여 여기서 앉세컨사찍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우리 안이 혹시 그사 있지만 안에 든고 앉아야 요 저도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. 방문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만 했던 거예요.